여러분들이 자꾸 질문을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그 매번 이 죄수 관련돼 갖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 이제 그 선생님한테 배울 때 이렇게 배웠는데 어그 판례를 외우라면 한두 끝도 없습니다. 그 언제 그 많은 걸다 외워? 물론 중요한 거는 외워야죠. 시험 잘 나오고 하는 거 그리고 좀 특이한 건 외워야 되죠. 근데 기본적인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죄수를 보는 방법이 근데 이제 어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 시험장을 누비면서 어 노하우 그리고 또제 스승한테 배웠던 그런 노하우 뭐 이런 거 얘기를 좀 전해보자고 하는데 일단 여러분이 보시면은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이 어떤 죄가 만났어요 그러면은 상상적 경합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적 법익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국가적 법익 사회적 법익은 주로 추상적 위험범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개인적 법익의 형태하고 만나게 되면 자 상상적 경합으로 빼시면은 거의 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어, 문제 풀다 보면은 어지간한 건뭐단 100%는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왼부 나와서 선생님 이거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싸가 지 없는 소리 하는데 그런, 그런지 말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이 만나는 경우에는 주로 실체적 경합으로 빼면은 유리합니다 예. 그래서 시험장에서 만약에 처음 보는 판례를 딱 만나셨어 근데 당황하지 말고 딱 보란 말이야. 그게 개인적 법에게 해당하는지 국가적 법에게 해당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인데 어떤 사람을 사기를 쳐먹은 거야. 아 내가 이거 사건 잘 허가 잘 봐줄테니까 내줄테니까 나한테 천만 원만 주면은 내가 요거 잘 해, 해결해 주겠다고. 사실상 그거 해결해줄 마음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어 공무원이 일단 뭐예요.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저 뭐예요. 이 수레죄가 되 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또 어, 사기를 쳐먹었으니까 사기 사기죄도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가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이 만나, 그 상상적 경합으로 빼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뭐 예를 들어서 뭐 사회적 법이뭐 뭐가 있습니까? 우리 저번 어 경찰 시험에 나왔던 거 보니까 무슨 어 변호사법 위반 같은 거, 뭐 이런 거 그런 거 같은 경우에도 어 저기 뭐야 사기죄하고 만나게 되면 주로 어 상상적 경합인 경우가 많죠. 예.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 법이 개인적 법이뭐 예를 들어갖고 어, 뭐, 뭐, 싸움박질 하다가, 그죠? 싸움박질 하다가, 뭐, 뭘, 어, 다, 어, 다치게 하고, 뭐, 그러, 그러면서 뭐, 어, 돈을 뺏어갔다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 개인적 법이니까 개인적 법이기 만나면은, 어지간하면 실체적 경험으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 지난 경험을 말씀드리면은, 시간이나 장소가 떨어져 있다. 이런 경우 예를 들어갖고 어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뭐 서울에서 어 이렇게 뭐 한바탕 싸움박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차 타고 가갖고 생각해 보니까 분해 열받어 그래갖고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어 서울에서 싸움박질 했는데 인천에 와갖고 한바탕 더 싸움박질 또 했다든지 그러니까 시간이나 장소적으로 어떤 이 분리성 어떤 이격간격이 벌어진다면은 각각의 범죄로 보시는 것이 예,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의 행위는 하나인데 피해자가 각각의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갖고 어뭐 사람들이 몰려 있는데 한 대여섯 명이 몰려 있는데 거기서 전부 다주다 다 주먹으로 패 갖고 전부 다 돈을 뺏었다든지 뭐 이런 거 피해자를 각각 어 나눠서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죠 예 하나의 범죄 행위인데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각각인 경우 요런 경우에는 또 각각 어 범죄의 실체적 경합으로 빼면 유리하고요. 여기 아래 파란색으로 해 놓은 거는 뭐냐면은 어 포괄일자는 아니면 그러니까 덩어리로 보는 건데 서울에서 열차를 타고 탑승해 갖고 부산까지 가는 가는 도중에 계속 무슨 뭐 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남의 물건도 훔치고 어 그뭐 그 성추행도 하고 뭐 물건도 훔치고 온갖 나쁜 짓다 하잖아요 그죠 뭐 그런걸 했을 때 어, 유사한 범죄끼리 이렇게 하나 싸잡아갖고 그냥, 어, 단일하게 그냥 제일 그중에서 큰 범죄. 그죠? 그런 거 하나로 본다는 거. 그 다음에 하나의 범죄의 마음으로 매번 같은 장소, 같은 시간, 동일 형, 행태의 어떤 반복적인 어떤 범죄.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하는 놈인데, 어, 퇴근할 때마다 사장님 안녕히 계세요. 인사하면서 계속해서 담배 한갑씩 나갈 때, 어, 주머니 하나씩 뽀리 깐다든지, 어, 세배 간다는 거 이런 거예요. 훔쳐간다는 얘기지. 그다음에 어 자동차 이제 타고 가다가 1차 사고를 저질렀어, 꽝 부닥쳐, 고 부닥쳤는데 아 이거 큰일났다, 이거 어떡하나 막 당황해갖고 또 도망을 치다가 또 어떻게 돼 연이어서 제 2차 사고를 저지른 경우가 있거든요. 주로 거의 다어사 사고 같은 거 나면은 거의 다 이래요. 일차 사고 딱 내면요 리 당황하거든 일단 사람이 쓰러져 있고 피가 흘리면 야 이거 어떡할까 경찰에 신고해서 빨리 이거 어? 수습을 할까 아니야 요거만 도망치면 아무도 모를 거야 어? 국도에서 여기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 하고 도망친 그러다가 당황해갖고 한 100미터 가다가 트럭이랑 들이받고 또 사람 또 하나 다친단 말이야 거의 그래 거의 그래서 그런 경우 다포괄일자다 이거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요걸, 요, 요거를 걸요요왜 소개시켜 드리냐면 은 모르겠어요 뭐 저는 뭐 제가 어 지금까지 이제 시험장을 누비면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성공은 못했습니다. 뭘 해보려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은 어, 저한테는 이상하게 기회가 안 따르더라고요. 매번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맨날 탈락이더라고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지금까지 공부한 노하우를 좀 어떻게 좀 얘기 좀해 드릴까 해서 이렇게 방송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뭐 그런 의미에서 한번 문제 한번 풀어 볼까요? 이제 방송이 좀 길죠. 그죠? 예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그러면. 자, 어떤 걸 풀어볼까요? 어.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아, 아까 제가 설명한 거 한번 봅시다. 자, 공무원 갑이 A를 기망하여, 자, 뇌물을 수수한 경우. 자,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이 지금, 어, 사기 처먹은 거죠? 그죠? 네, 뇌물 형태로 해서 사기 처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례죄는 국가적 법익이죠? 자, 국가적법에게 있는 거하고, 어, 개인적법에게 있는 사기죄가 만났어요. 그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상상적 경합으로 가랬었죠? 그죠? 그래서 실체적 경합이다. 이거 틀린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만 틀렸다. 이게, 어, 저번 2023년도 경찰 승진 문제거든요. 자, 또 니은도 봐볼게요. 갑이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한 청탁, 알선. 자, 할 의사 능력 없음에도, 없음에도 청탁 또는 알선 한다고, 자, A를 기망하여, 어, 깨끗하게 해볼게요. 여기 지저분하냐. 자, 예 깨끗하게 해볼게요 사기죄와 변호사법 위반죄 자 이거 아까 뭐야 변호사법 위반죄는 뭐야 이거는 사회적 법익이죠 자 그렇게 되면 사기죄하고 만났어요 주로 상상적 경합이라고 그랬었죠 그죠 예 사회적 법익과 개인적 법익 만나는 거 아니야 그죠 사회적 법익 개인적 법익 만났잖아 그죠 그러면 상상적 경합이라 고 했잖아 그래서 니은 번은 맞는 거지 기억 번은 틀렸고. 자그 다음에 디귿번 볼게요 어, A로부터 수, 갑이 A로부터 수선한 아, 메스 암페타민 장소이동 자 장소이동 동그라미 그리고 투약하고 나서 잔량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소지했어 그죠? 일단 소지했다는 거에 좀어 표시 좀 해봅시다 소지한 행위 그죠? 예, 투약하고 나서, 지금 투약하고 나서 소지했단 말이에요. 자, 어, 그 소지의 행태나, 어, 경위나 행태의,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저쩌고저쩌고 이쩌고 했는데, 수수죄만 성립하고, 별도 소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장소이동이라는 것이 들어갔었죠? 그죠? 그리고 장, 투약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1차적인 것이 끝났다고 봐야 되죠? 그리고 나갔고 어, 다 나머지는 버려야 되는데 나머지 남은 잔량을 또 어떻게 소지했어 그러니까 사업부에서볼 때는 요요 요 장소 이동해갖고 하나 한거 이거죠 어, 뽕 한번 한거 그리고 또 뒤에 나와서 또 소지한거 두개의 어, 하나의 어, 태양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돼요 각각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의 소지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요 각각 각각 하나씩 하나씩 따져 보는 거죠. 그죠? 향정 의약품 수수제 성립하고 그 다음에 소지제 따로 성립하고 그러니까 두 개가 각각 성립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리을번 어, 갑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행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고 동시에 다른 사람의 재물 송개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얘기 나오고 업무상 어, 과실 송개 재물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양재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는 게 낫겠어요? 실체보다 상상적 경험으로 보는 게 낫겠죠, 그죠? 예. 그래서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 그거하고 요거하고는 실체적 경험으로 보는 게 낫죠. 재물 손괴는 어, 개인 업무상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 자요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요건 조금 특이한데 어, 아까 그 공식이 적용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각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미음인데. 갑이 음주상태로 자동차 운전하다가 아까 제가 공부한 거 나왔네요 1차 사고 내고 나서 또그 다음에 2차 사고 또 냈어요 자이 경우에 어떻게 됐느냐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그리고 제2차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또 음주운전 자 포괄일지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1차 사고 내고 나서 또그 다음에 잠시 후에 또 2차 사고 내는 거 하나의 범죄라 그랬었죠 포괄로 해서 하나로 본다 그랬었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것 같아요